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 우리도 뭔가 하나 액션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라고 하면 내가 우리 보통 이제 유튜버들 처음 방송 시작할 때 뭔가 멋있는 액션 같은 거잖아 뭐, 올리버 쌤은 안녕하세요 올리버 쌤입니다 뭐 이런 거 하고 그지 또뭐 영국남자도 하고 뭐, 아무튼 그잖아 그지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오프닝 영상에 나오는 <웃음> 선생님의 괜찮은 액션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댓글로 많이들 달아주세요 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진의 멸망하는 과정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시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그 환관 때문에 정치가 어지러워졌고 대규모 토목공사와 엄격한 법치 가혹한 형벌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면서 진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고 여기저기서 일으켰던 봉기 가운데 가장 큰 세력이 바로 유방과 항우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것이었는데 그 가운데 항우에 의해서 진나라가 멸망하였다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기 앞서서 이두 명의 캐릭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항우의 경우에는 과거 초나라 지역 출신으로 초나라를 다시 세운 인물입니다. 과거에 잘나갔던 귀족 세력이고요. 이 사람은 어, 중국 역사상 가장 전쟁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두 손가락 내지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전쟁의 신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바로 이 항우 입니다. 뭐 1대 만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1대 천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이런 얘기가 전해질 정도로 어 굉장히 전쟁에 있어서 뛰어났던 사람이고 단한 번도 살면서 저본 적이 없어요 딱한번입니다 죽기 직전에 마지막 딱한번진 사람이 바로 이 항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전쟁 능력은 굉장히 뛰어났지만 정치적 감각은 다소 떨어지는 인물이었다고 라 해요 싸울 때마다 이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잘 듣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어, 자기의 길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 자기 생각과 다르면 매우 혼내고 또 쫓아내고 했던 그런 어떤 폭군이 바로 이 항우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남의 말잘안 듣고 의심 많은 사람의 특징. 음, 그렇죠. 친구가 없죠. 그죠 처음에는 항우를 통해서 뭔가 꿈을 잃어보려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들기도 했습니다만는 충고도 안 듣고 의심만을 이런 어떤 성격 때문에 대단히 큰 공을 세우고 뛰어난 어떤 지략을 가진 사람이 곁에 왔다가도 의심받고 쫓겨나거나 실망해서 다시 떠나거나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항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전쟁에 있어서 만큼 굉장히 재능이 뛰어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여러 어, 지역에서 어, 봉기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을 제압하고 결국 진나라를 멸망시킨 것은 바로 이 항우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진을 멸망시키고 항우가 천하를 장악하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후에 중국에서 봉건제를 다시 실시합니다. 왜 그랬느냐? 아마도 자기에게 익숙한 게 봉건제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름 머리를 굴려서 아, 진나라가 군현제를 실시했더니 그에 대한 불만과 반발 때문에 망했구나. 다시 봉건제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봉건제라고 하는 제도는 이미 실패한 제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나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래서 결국 결과, 결론적으로는 왕과 제후 사이의 관계가 멀어서 결국에는 각각의 제후들이 반란을 그렇죠. 반란을 일으켜요. 왕처럼 행동하고 분열된단 말이야, 그지 아니나 다를까 봉건제를 재실시하자마자 이 중국 각지에서 또 다시 반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항우의 경우에는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다 장악한 듯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여기저기서 터지는 반란들을 진압하러 다니기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냐면요 농민 출신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기도 많고 친구도 많아요 이 유방, 유방의 유방 곁에 대단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하나도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방은 본인 스스로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났다고 라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은그 주위에 그를 돕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우수한 인재들 덕분에 함유나 맞설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했던 인물이 바로 이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요.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짓도 할수 있는 굉장히 냉혹한 정치가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예를 들자면요. 성에 틀어박혔어. 항우가 얘랑 싸우고 싶은데 성 밖으로 안 나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유방의 고향에 가서 아버지를 잡아 가지고왔어요 유방의 아버지 그 다음에 유방이 보는 앞에서 커다란 솥에다가 기름을 팔팔 끓인 다음에 아버지를 그 위에도 올려놓고 유방도 당장 나와서 나랑 싸우지 않으면은 너의 아버지 후라이드 치킨이 된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방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어 그래 잘 익으면 다리는 내 거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성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다 누나 깜짝하지 않았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항우랑 싸울 때마다 계속 져가지고 도망다니고 도망다니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충고도 안 됐고 2 0만은 폭군이었던 이 항우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를 떠나고 계속 유방으로 모여요. 또는 항우에게 패하고 어, 지고 서 세력을 잃은 사람들 역시 유방에게 계속 모여듭니다. 자, 그러면서 점차점차 항우와 반대했던 세력들이 이 유방의 곁에 모이게 되면서 계속해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은 계속해서 커져나고 가게 되요. 음. 그러다가 항우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초나라를 비운 사이, 초나라를 공격을 하게 되고요. 밖에 나갔다가 자기 집이 털리게 생긴 항우는 서둘러 돌아오게 됩니다만은 이 유방의 군대의 계략에 꼬여서 사면 초가 완전히 사방에 포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사면 초과란 말이 왜 나왔냐면요 사실 이때 항우가 열심히 마음먹고 싸웠으면 포위당한 상황에서도 이걸 유리하게 혹은 극복을 해나갈 수 있을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유방 쪽에서 누가 꾀를 냅니다 음, 어떻게 하면 은 항우와 그의 부하들의 싸울 의지를 꺾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느냐 밤에 항우의 초나라 군대를 포위한 한나라 군대가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거를 듣고 항우는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분명히 한나라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쪽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네 아, 우리 병사들이 벌써 이길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나라 군대에게 그만큼 많이 넘어갔구나 항복을 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자 그래서 항우의 경우에는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때 항우의 곁에는 우희라고 하는 미인이 있었어요. 애인이 있었는데 어, 같이 탈출하자고 라 이야기를 하자 그 우희라는 여자는 어, 당신 혼자 탈출하기도 벅찰 텐데 나까지 데려가면 짐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항우가 차고 있던 칼을 빼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시체를 안고서 항우는 굉장히 슬퍼했다고 라 하죠. 이 이야기가 나중에 청나라 때패왕별희라고 하는 경극 뮤지컬 또 배울 거예요. 어, 이런 거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항우는 자기 혼자 열심히 싸워서 이 한나라의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는 데 성공하긴 합니다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한때 천하를 장악했던 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혼자 남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스스로 어, 자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네. 그러면서 한때 천하를 장악할 뻔했던 항우는 패배하게 되는 것이고 유방이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진 멸망 이후에 새롭게 한나라가 중국을 재통일하게 되었다는 라 것이죠 잘 들었나요? 넘어갈까요? 음. 자, 진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사회 혼란 속에서 지방 세력들이 여럿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세력이 바로 항화 유방이었다. 이 둘의 대결에서 유방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한나라가 기원전 202년 중국의 통일 왕조로 재등장,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한 고조 이 유방이 이제 한나라의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사람을한 고조라고 부르게 되어 한나라 최초의 황제이기 때문에 한 고조 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이 한고조 유방은 어떠한 제도를 중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시행을 하였느냐 첫번째 삼공구경의 반려제를 시행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기억나나요 삼공구경제? 제 그렇죠 시황제가 실시했던 정책이에요 자 근데 한고조 유방은 응? 네 다녀오세요 응. 한국의 유방은 시황제가 실시했던 정책을 왜 다시 또 시행을 했느냐. 그까닭가 무엇이냐. 자, 진나라의 시황제가 실시했었던 많은 정책들은 그 정책의 어떤 강압성이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시행해가 되면서 사람들이 받아들 준비가 안돼 있었던 그러한상황의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많은 어찌 되었든 굉장히 잘 만들어진 통치체제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다만 그것의 적용과 시행을 너무나도 법가적으로 가혹하고 엄격하게 한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한 고수 유방 입장에서도 이 시황제가 만들어놓았던 잘 만드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굳이 쓰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9경제의 관료제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씁니다. 자, 지방제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본관전는 이미 실패한 제도 이미 드러났고 시황제가 군현제라고 하는 제도를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항우아의 싸움에서 한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유방이 직접 장악하지 못한 지역이 있었어. 그리고 유방의 세력의 근거지가 있는 여기, 장안 여기가 이제 한나라의 수도였는데, 한나라의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황제의 통치력에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었어요. 또, 이런 지역들의 경우에는 과거 시험제가 실시했었던 군현제에 대해서도 반감이 무척이나 강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음, 이해가 되나요? 유방의 경우에는 항우랑 싸우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을 자, 직접 자기가 정복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던 것은, 아, 자기의 땅으로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항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지방 세력들을 동맹을 맺어서 그들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도 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들의 땅을 다 빼앗아버리고 바로 군인제를 실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어떤 제도를 시행을 했느냐? 군현제와 봉건제를 절충한 군국제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을 하였어요. 전국적으로 군현제를 실시해야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군현제가 아닌 봉건제를 실시하는 군국제라는 제도를 시행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느냐? 황제의 힘이 미치는 그 주변 지역들 또는 황제가 이 유방이 항우랑 싸우는 과정에서 직접 장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군수를 임명하고 현량을 파견하면서 직접 통치하는 군현제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직접 장악하지 못한 지역들의 경우에는 제후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봉건제를 시행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국제라는 제도는 군현제와 봉건제를 절충한 제도였다. 아직까지 한나라가 전국을 직접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행되었던 제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음. 자.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제도로 가는 게 맞아요? 최종적으로는 중앙집권 중앙집권 체제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봉건제 실시되는 지역을 넓혀 나가는 게 맞아요. 군현제를 실시하는 지역을 넓혀 나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9년제가 실시되는 지역을 넓혀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죠. 처음에 이렇게 실행을 제제를이렇게 시행한 것은 아직까지 나라가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나라가 안정되고 난 이후에 황제권을 점차 강화해 나가면서 제후세력들을 억압해 나가게 되고요. 그들이 받았던 땅을 하나둘씩 회수하면서 9년제를 실시하는 지역을 확대시켜 나가는 점진적 중앙집권화를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나라의 일곱 번째 황제이자 한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한 무제 시기에 오게 되면 거의 전국에 걸쳐서 군년제가 실시되면서 중앙 집권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봉건제는 어디까지나 과도기적 형태였다. 어, 군국제는 그러니까 군년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잠시 봉건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였던 형태였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음. 한고조 유방. 굉장히 냉혹한 정치가 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기를 도와서 천하를 통일하는 데큰 역할을 했던 그런 어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처음에는 제후로 임명해 줍니다. 하지만 그 제후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둘씩 죽여요, 그죠? 저렇게 능력이 뛰어난 놈이 제후면은 황제가 불안하겠지, 그지? 그래서 어런저런 이제 혐의를 씌워서 죽이고요. 죽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체를 토막을내요 그래서 소금에 절인 다음에 다른 제후들한테 택배로 보냅니다. 메시지죠. 어떤 메시지예요? 까불면 그렇죠. 니네 이렇게 될 것이 되기 싫으면은 까불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죠. 그죠? 음. 이 유방의 부하 가운데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이 사람도 얘기 되게 재밌는데. 되게 시간. 할... 다른 얘기 잠깐 해도 될까요? 네. 음. 네.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신은 굉장히 어,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항우랑 싸운 데 있어서 유방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장수였거든요 어, 요 사람 원래는 그 진나라 때는 어, 집안이 쫄딱 망해가지고 몰락한 귀족 집안이었어 그래서 사실 어, 살아가는 모습이 거지랑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어, 삼시세끼 제대로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옷도 제대로 된게 없어가지고 거지처럼 입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이 한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언젠가 자신이 굉장히 큰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옷은 거지처럼 입고 다녀도 항상 당당하고 떳떳하게 어깨를 펴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동네 깡패들 양아치들이 보기에 재수 없는 거야. 거짓면 거짓답게 좀 비굴하게 굴어야 되는데, 얘가 너무 당당하고 떳떳하게 다니는 거지. 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동네 깡패들이 모여가지고 어, 한신을 둘러싼 다음에 그 중에 도복이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거짓면 거짓답게 기어다녀야지. 뭐가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다녀? 하면서 다리게 벌리고서는 너 당장 내 다리 밑에 기어가.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패 주겠어.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한신 어떻게 했을까요? 기어가. 네 아무 고민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어, 가리 밑을 기어갔고 그 꼴을 보면서 동네 건담들을 깔깔깔 꼴 좋다 이제 좀 거지가네 이렇게 비웃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계속 길을 가다가 너무 너무 배고파 죽겠는데 저쪽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빨래를 하려고 주먹밥 두 개를 챙겨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 모습을 봤어요. 어,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저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주먹밥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요거 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큰사당에서꼭이 은혜를 크게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할머니께서 어 거지가 주먹밥 하나 얻어먹겠다고 별뻥을 다치는. 먹고 떨어져라고 하면서 주먹밥 하나를 던져 주셨고 한신은 그 주먹밥을 굉장히 맛있게 먹었다라고 해요. 그 뒤에 이런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유방 밑에 들어가서 큰 공을 세워서 제우의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이 바로 이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성공하고 난 다음에 누굴 제일 먼저 찾아갔을까? 할머니 찾아가서 어, 할머니가 그때 주먹밥 안 죽었으면 나는 굶어 죽었을 것이고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써도 못쓸 만큼의 큰 상금을 드렸다 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를 찾아갔을까요? 그렇죠 동네 강패 그 주먹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했어요 죽여요 죽여요? 우리 같았으면 이 새끼가 죽였을아 아, 그렇죠 이번에네가내다리미을 기어가 이랬을 수도 있죠 근데 한신 역시나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내가 오, 여기까지 오는 중간에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는데 그걸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에게 이 굴욕을 반드시 되갚아줘야겠다 나는 1년 하나를 버틸 수 있었다 어, 그래서 너 역시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큰 도움을 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조그마한 관직자리도 주고요 상금도 내려주었다고 라 해요 음. 역시 훌륭한 인물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아무튼 그랬던 사람도 한 고조 유방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제후가 됐다가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당하게 되죠. 그때 이제 했던 말이 있어요. 토사구팽이라고 들어봤나요? 알아요. 토끼 사냥이 끝나니까 사냥개를 잡아먹는다라는 뜻이죠. 내가 쓸모 있을 때는 잘 부려먹다가 필요 없어지니까 이렇게 배신당하고 죽네라고 했던 말이라고 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어, 일곱 번째 황제의 한무제 시기에 오게 되면은 거의 전국에 걸친 중앙집권제를 이루게 된다. 군현제를 실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한무제 시기는 한나라의 전성기이자 변곡점이기도 합니다. 변곡점이 뭔가요? 그래프가 쭉 올라가다가 그렇죠. 꺾이기 시작하는 점을 가지고 변곡점이라고 하죠. 한무제 시기는 전성기였고요. 한무제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은 한의 국력은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자왜 그랬느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한무제 시기 오게 되면서 부전제가 확대되면서 전국에 걸친 중앙집권 체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부적으로 더 이상 크게 신경 쓸 만한 일이 없어졌어요. 자 이렇게 중국이 통일되고 안정을 찾아가게 될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느냐. 자 뒤에서도 다시 한번 여러 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은 동아시아 사회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뭐냐면요. 중국은 분열되었다가 통일되었다가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분열되었을 때는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바빠서 주변 국가나 민족에게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거나 오히려 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분열되었을 때는 주변 국가와 민족이 빠르게 성장을 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중국이 통일되면요. 반대로 지금까지 중국이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신경을 쓰지 못해서 주변 국가와 민족이 크게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제압을 하고 지배하려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동아시아 사회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패턴이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중국이 통일되고 국내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자 이제는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활발한 정복활동을 펼치면서 영토를 대대적으로 확대했던 인물이 바로 이한무제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무제가 왜 영국토를 대대적으로 확대했느냐 왜 그렇게 정복전쟁을 활발하게 했느냐 이가 공격했던 곳은 세 군데요 북쪽의 흉노 남쪽의 베트남 동쪽의 고조산 등이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흉노를 공격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춘추시대 말 전국시대 때부터 중국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이 흉노 세력 진나라가 세워지고 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싸우면서 한때 그 세력이 약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로 교체되는 순간에 시기에 중국이 혼란하자 다시 그 세력을 키워서 한나라의 북쪽 국경을 힘들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흉노를 정벌해서 다시는 한나라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한무제의 정복전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베트남이나 조선을 공격했던 것은 부차적인 문제였어 전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한다든지 흉노랑 손을 잡을 것이 우려가 된다든지 이런 이유에서였어요. 가장 핵심은 흉노를 공격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네 흉노족이 셀뿐만 아니라 흉노랑 전쟁을 하는 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은 흉노라고 하는 애들은 유목민족이에요 유목지역 초원지대에서 살아가는 애들이라고 걔네를 공격을 해가지고 땅을 빼앗는다고 해서 그 땅에서 새롭게 경제적인 자원에 생산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죠그 때문에 돈은 무한정 들어가지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없는 게 유목민족과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흉노를 공격해서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성공하게 합니다만 은 그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한나라가 돈이 부족한, 재정의 부족 이런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요. 사회적으로는 또 빈부의 불균형, 빈부격차가 심각해지는 이런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나중에는요, 어, 한무제 이후부터는, 이후부터는 점차점차 황제의 외곽집 친척들, 외척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황제권이 점차 약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왜 그러느냐? 자, 열심히 받아적고 계신데,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혹시 기억나나요? 황제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니까, 일단은 황제가 유능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면 은그 통치체제는 성공을 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망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은 황제가 유능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한다고 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황제가 뭔가 명령을 내리면 은 그의 명령에 손과 발이 되어서 황제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잘 이해하고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신화가 황제 주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황제권이 강화한다는 것은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인재들을 육성해서 선발해서 황제가 그들을 잘 이용한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문제는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인재를 길러서 선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교육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얘가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인재다 라고 해서 뽑아놨다고 한들 걔가 진짜로 과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뭐 무슨 속담 뭐지?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속 모른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보다 좀더 쉽고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은 지금까지 나랑 같이 성장해온 나의 친구 또는 내가 믿을 수 있는 나의 친척들 가족들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족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외척을 이용하는 거예요 환관, 환관이 뭐죠? 음, 우리나라로 치자면 내시 같은 거예요. 어, 황제 옆에서 여러 가지 허드렛일을 수발을 들면서 황제의 명령을 전달하거나 또는 황제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환관이라는 사람들인데, 환관들은 보통 왕자 시절부터 황제랑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요. 계속해서 이 사람 옆에서 도와오면서 함께 자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나의 친구 같은 존재가 바로 환관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는 오랫동안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황제도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르고 뽑는 그런 어떤 불편한 과정 없이 쉽고 빠르게 이 사람을 이용해서 황제의 명령을 내리고 자기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부작용이 뭐냐면요. 1번 루트를 통해서 인재를 뽑아서 쓰면은요. 만약에 얘가 딴 마음 먹고 있다 또는 일은 제대로 못한다 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 뽑아가지고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면 돼. 견제하게 하거나. 그런데 외척이나 환관, 나의 가족이나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를 갑자기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음. 없어요, 그죠? 또 얘네가 잘못한다고 한들 황제가 그 사람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을까? 음.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나의 가족이고 친구인데, 그지? 웬만하면 눈 감고도 봐주게 된단 말이야. 이런 애들의 힘이 너무 커지게 되면 은 걔네들을 제대로 견제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황제권이 강화될 수 있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게 됨에 따라 오히려 황제권이 약화되는 방법이 바로 2번 방법이라는 것인데 한 무제 이후에 이러한 방법을 쓰다가 결국에는 황제권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고 해서 1번 방법을 시도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시도합니다. 한 무제 시기부터요. 유가사상을 공부할 것을 장려합니다 유학을 장려해요 왜 유학을 장려하냐면요 진나라 법과 제도 법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운영되었었습니다 그렇죠? 법과 사상은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았다라고 이야기 했죠? 악하게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죠. 법가 사상. 자 그러다 보니까 가혹한 형벌과 엄격한 법치로 사람들을 다스렸던 거 아닙니까, 그죠자 그래서 이제는 이 진나라의 법과 제도가 잘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나열를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진의 멸망, 멸망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가 사상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통치의 사상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이때 선택되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다? 유가사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가사상, 유학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효와 충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착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임금에게 충성하도록 하면 나라가 평화로워지고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세상이 평화로워진다고 라 하는 그런 사상이 바로 이 육아사상이거든요. 법과 사상과는 다르게 자발적인 충성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이 육아사상은 굉장히 새롭고도 유용한 사상으로 어,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어요. 해야지 하고서는 이제 잠깐 이제 앉은 다음에 핸드폰 딱 잠깐 거 시간만 확인하고 공부해야지라 핸드폰 딱 들었는데 그때 엄마가 문열고 들어와서 또공부안해또 핸드폰 봐? 라고 하는 순간 어때요? 아... 공부하고 싶어지나요? 아... 딱 하기 싫어지지 않아요? 원래 외부에서 강압을 하고, 나보고 강제로 뭐라고 하면은 더 하기 싫어지기 마련이에요. 그죠? 유교사상은 그렇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네가 알아서 잘 해. 라고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고 이끌어주는 사상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법과 제도를 지키게 만드는 데 있어서 법과 사상보다 훨씬 더 유용해 보였고, 그랬기 때문에 한 무죄 때부터 유학을 장려하면서 유교사상을 유교 열심히 공부한 그런 어떤 유교적 교양을 갖춘 사람들을 관리로 뽑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제도가 무엇이냐면, 향거리선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뒤에 가서 또한번 나올 거예요. 자, 향거리선제가 뭐냐면요. 우리 앞에서 군국제 배웠죠, 그죠? 군국, 지방에서 효도를 열심히 행한 자, 그리고 청렴하고 깨끗하게 일을 한 자, 이런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추천하게 한 겁니다. 황제 폐하, 이 사람 유교적 교양과 능력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에요. 실제로 일시켜봤더니 잘해요. 이 사람 데려다가 쓰시면 은 황제 폐하의 유능한 인재가 될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썼던 제도입니다. 황제는 그러면 은 간단한 면접을 보고 아 훌륭한 인재구나 라고 해서 뽑아서 썼던 제도가 바로 향거 리선제라고 하는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음. 그래서... 한 무죄때부터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됐다. 다시 말해서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1번 방법을 써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1번 방법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황제가 이제 유교적 지식과 교양을 갖춘 인재를 관리로 선발한다라고 합니다.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접는다, 승진한다, 출세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음. 자, 그래서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들, 황제 관리가 되어서 큰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열심히 유교 공부합니다. 그래서 유교적 통치 이념, 효와 충, 이런 것들이 널리 퍼져 나가는데, 향거 리선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한머리 선제를 시행하면서 유가사상이 유교가 유학이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자리잡고 널리 퍼져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게 무슨 제도였느냐? 추천 제도였어요. 이 사람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보다는 실제로 같이 일해본 사람이 괜찮다라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황제에게 추천할 수 있는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지방에서 돈 깨나 있다는 사람들 이 지방관한테 뇌물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 똑똑한 거 아시죠? 어, 추천해 주실 거죠. 돈 받고 제대로 능력 검증 안 하고 추천하는 겁니다. 뇌물 수습 부정 추천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돼요. 황제 앞에서 당연히 충성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겠지, 그지? 음.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능력이 떨어지고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황제 부하에 자꾸 가게 되니까 황제는 결국엔 누굴 쓰게 되는 거예요? 외척인 황무 같은 사람들 쓰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한편 이들은 지방에서 어돈 많은 사람이 자기의 자식을 중앙의 관리로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에 돈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느냐? 지방에서는 돈도 많고 중앙에 가면은 자기 아들 이 높은 고위 관리에요 정치적으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방에서 점차 점차 큰 힘을 가진 지방 세력이 또 다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일컬어 뭐라고 부르냐면은 호족이라고 불러요. 지방에서 강한 경제력과 독자적인 군사력,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큰 세력을 형성하는 이들을 호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호족들이 한거리선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식들을 중앙의 관리로 제출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의 경제적으로나 중앙에서 정치적으로나 점차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운명은 이후에 누구의 손에 달려있게 되느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 외척이나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성장한 호족의 손에 맡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한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도 조금 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무제 때 최대로 넓어졌었던 한나라의 영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나라는요. 크게 두 개의 시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전한과 후한 왜냐하면 한나라는 한번 망해요 이 왕망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한번 망했다가 이후에 다시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왕망에 의해서 한번 망하기 전까지의 한나라를 전한, 망망에 의해서 망했다가 되살아나 한나라를 후한이라고 구분하기도 해요. 물론 둘다 통틀어서 그냥 한나라라고 하긴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전한과 후한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시간은 점차점차 지나면서 지방 호족들이 성장하였다고 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호족들은 돈이 많다 보니까 점차점차 점차 땅을 사들입니다. 자신의 토지를 넓혀나가요. 아니면 강탈, 강조로 빼앗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 일반적이었느냐? 가난한 농민들이 돈이 없어서 토지를 담보로 호족에게 돈을 빌려요. 하지만 가난한서 땅을 못 갚아. 어떻게 되겠어? 그땅 내꺼 하면서 호족이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자기 자신을, 자, 자기의 자신을 자기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농민들이 땅을 빼앗기고 호족 밑으로 들어가서 노비가 되거나 소작농이 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나라에 세금 낼거 아니야. 근데 그좀 호족 땅으로 들어가 보니까 점차 점차 조세 수입, 나라로 들어오는 토지세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호족들이 점점 힘이 세지는 반면 나라로 들어오는 세금 수입이 줄었단 말이야. 인간 사회에서 모든 힘은 돈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라에 돈이 없다, 나라에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국가 통치 체제가 점차 점차 무력해집니다. 황제가 돈이 없으면 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 황제권 더더욱 약해지게 됩니다. 이런 어떤 각종 사회 문제들이 벌어지게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와중에도 호족들은 계속해서 땅을 넓혀나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 자기만의 군대를 만들기도 합니다. 내 땅을 지길 자기만의 군대에 독자적인 병력을 소유해 나가게 돼요. 그렇지만 또그 자식들은 또 한거리선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중앙관리를 진출하면서 정치적인 영향력도 키워나갑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다가 이 지방 호족 가운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망이라는 사람, 호족 출신의 외척이에요. 호족이었지만은 황제의 장인 자기의 딸을 황제와 결혼시켜서 외척이 된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자신의 권력욕 때문에 황족과 외척들 여러 가지 혐의를 씌워서 숙청하고요. 결국에는 황제를 암살하는 데 온갖 출수를 부려서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 바로 이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가장 나쁜 놈, 가장 충성스럽지 못한 놈을 꼽아봐라라고 한다면은 새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또이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결국 이 왕망이 황제를 독살하고 독살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신라. 하고 신나라가 세워지게 되면서 한나라는 잠깐 한번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왕망이라고 하는 호족 출신의 외척이 권모술수로 황제를 암살하고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신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한나라 한번 망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사람을 개혁가로 보는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개혁을 시도했냐면요. 주나라의 제도를 본뜬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토지국유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어, 본건제를 시행했던 주나라는 정전제라고 하는 전설적인 토지제도를 시행했다라고 역사책에 전해집니다. 정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백성에게 똑같이 토지를 나누어 주어서 먹고 살게 했고, 세금을 잘 거뒀다라고 전해지는 그런 어떤 전설적인 토지제도이거든요. 자, 이 왕망의 보기의 현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호족들이 토지를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세금을 농민들이 못 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나라의 제도를 본떠서 모든 토지를 국가의 소유로 하고 그땅을 농민들에게 빌려줘서 농사짓기한 다음에 세금을 걷도록 하면 은 다시 나라가 부유하고 강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추진을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정전제라고 하는 제도가 전설적인 제도인 데는 이유가 다 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 넓은 땅을 어떻게 그 많은 백성들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똑같이 나눠줘요 게다가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면 누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지방의힘 있는 호족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시행하네 만회하면서 사회 혼란만 커졌고요. 게다가 왕만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잠잠했던 흉노와의 관계를 괜히 또 들쑤셔가지고 또 전쟁이 발생하고 또 전쟁 비용이 많이 벌어지는 등 대외정책의 실패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농민들의 세금 부담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더 크게 만드는 이러한 어떤 잘못된 정치를 행하게 됩니다. 넘어가도 되나요? 다 쓰셨나요? 음. 자 결국 이 왕망세운 이 신왕조의 경우에는 호족들의 반발로 이 새로운 토지제도 시행해보지 못했고요.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15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되고요. 여러 호족들의 지지를 받았던 황족 출신의 호족, 유씨죠. 유수라고 하는 사람이 왕랑의 군대를 격파하고 난 이후에 중국을 평정하면서 한나라를 다시 세웠으니 우리는 그 한나라를 그 이전의 한나라라고 구분해서 뭐라고 부른다? 후한이라고 부르고, 이 유수라는 사람이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광무제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진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진한교체기를 거쳐서 한나라가 세워지고 어, 군국제를 거쳐서 중앙집권체제를 이루어서 한무제 시기에 전성기를 맞이하였다가 결국에는 외척과 호족들의 힘이 세져서 한번 망했다가 다시 세워지는 후한의 건국과정까지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한나라가 다시 복구되기는 했는데요. 아까 배웠던 호족이 지나치게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와 같은 이런 사회적의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아니요. 전혀 안 됐어요. 그죠? 오히려 호족들은 이것을 계기로 더욱 더큰 힘을 갖게 되었을 게 뻔합니다. 그죠? 여전히 그들은 지방에서 강력한 세력을 존재하고 있었고 여전히 호족들의 여러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혼란 이런 것들도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후한 복구되긴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220년에 멸망을 하고 여러 개의 호족들로 나라를 쪼개지는 이른바 삼국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좀 됐나요? 네. 자,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볼 것이고요. 서, 혹시 선생님 말이 너무 빠르거나 진도가 빠르다 싶으면꼭 피드백을 해 주세요. 속도 좀 천천히 조절할 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잘 모르는 거 있으면은 네이버 카페 캠브리지 동아시아사에 오셔서 자료 다운 받아서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어, 유튜브 수업 영상도 열심히 보셔서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회수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 50회 정도 나오더라고요. 음, 평균 시청 시간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음. 군데군데 찾아보고 있나봐요. 음. 자, 아무튼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